저랑 우결하셨나요? 뭐하는거야? 뭐해? 너.. 필칭하고 뭐뭐 너... 싶어? 너 정신 안 차려? 너 그거 어디서 아, 보고 배운야 배웠... 너.. 후배관리 제대로.. 너 그거 아, 어디서 배웠다. 배웠어? 야, 선배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뭐야 형왜 이렇게 잘생겼어 오늘? 일단 캠 키겠습니다 아, 아... 지금 진짜 형들 개 잘생겼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유 유...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그 영동이의 생일 파티 이제 랜선 술먹방 음. 하러 올예 양정문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과후 네. 반전돼서 킹 받는다고? 그럼 어떻게 해야돼?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나? 네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영동포차 랜선 술파티에 온걸 환영하고요 너뭐든회 시켰냐? 와 존나 부럽다 그역전할매개서 짜파구리 세트 그리고 튀김 이렇게 된건 3인조로 가시죠? 그니까 준호 형은 진짜 나 이건 좀 서운하다 근데 아 서운하네 중자로 나 이건 진짜 나이만 많으면 다야? 아, 우... 아 미안하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너네와 준호 형의 사이 딱 단계잖아 네 나이가 네나이 불찰이야 이거는 내가 진짜 혼꾸녕을 낼게 형이 그냥 혼꾸녕에 똥꾸녕까지 다 내주세요 그냥 자 일단 첫잔 간, 가볍게 건배하고 야 그래 야야야 짜내 짜네, 짜내고 이게 또 시청자분이 선물해 주신 참 영서라고 쓰여 있는 소주예요 짠 짜내 영동아 생일 축하한다 저는 생일은 사실 기념할 날이 아니라 핑계예요 저뭐 저희 뭐 그렇다고 <웃음> 오늘 생일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슬슬 이제 또 건대 가가지고 한번 해야죠 또에 뭘에요 뭘에뭐 사냥이라든지 사냥하기에는 뭐랄까 너무 너무 페이머 사다? 아페이머사다는게 사냥하기에는 너무 초식동물이잖아요 저희가 사실 아 저희가? 또 초식동물끼리 또 음...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그날만 육식이 되는 것도 이제 선택적 아, 육식동물 음... 아이고 옴님님 1 0 0 감사합니다 우리 다 생긴 건 육식이긴 해 근데 우리 막상 진짜로 여러분 다 각자 여자 앞에 가잖아요? 진짜... <웃음> 쑥맥이 왜 나온지 알아? 우리 보고 나온 말이야 쑥맥 어 우리가 <웃음> 존나 쑥맥이야 쑥맥 남자들한테 좀 강한데 아 여자들한테 울렁거려 음 울렁거리지 음, 음. 여자 울렁증 있지 우리 아 이쯤에서 한번짠 해야 되는데 이거? 영동아 생일 축하해 아이 감사합니다 짠해 짠해 나는 진짜 단언컨대 너네 만나고 나서부터가 내 술의 전성기였어 난 스무살 난 스무살 때도 이렇게 마셔본 적이 없어 <웃음> 진짜 다김영수 때문이야 20대 후반에 찾아온 술전성기아형 아직 20대 후반 아니에요 아니 진짜 영동이 생일 기념으로 해서 내가 덕담 한 마리 해주자면 네. 그 동거리도 잘 들어. 네네. <웃음> 내가 제가 꼰대 같은 내가 꼰대일 수도 있어. <웃음> 벌써 진짜 꼰대예요. 진짜 벌써 꼰대예요 진짜.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너네 둘그 나이 너무 아까워.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해? 엄마 어 똑바로 서어 들어. 너네 나이 때는 그냥 못건 마음에 든다 그럼 바로 대신 한번 해보고 어 한번 실련도 당해 보고. 어떻 그러는 거야 너네 사랑에 그 순정이 없지? 얼굴이 순정. 아까워요? 뭐해요? 음 저희는 나이가 아깝긴 한데 형은 얼굴이 아깝다는데요? 형 뭐해요 지금? 형 지금 뭐해요 지금? 그 얼굴 갖고 지금? 형도 일단 해명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? 아형 지금 자세가 지금 그게 그러니까 형 지금 뭐그 얼굴 갖고 지금 뭐해요 형? 나온다. 또또 옷도, 옷도 해명 룩이잖아요. 양제구 해명. 음 양재구 해명해. 저 진심. 저 진심 지금 구인구직이라고요 우결 가자 트위치 스트리머분들끼리 우결 한번 가자 그런거 없나? 그런게 있어도 저랑 할 사람이 없는거 같은데 근데 저 형은 진실한 그 연애를 원하는거 아니에요? 아 그럼요 저는 장난스러운 연애 말고 유진 제꽃같은 연애말고 야야 <놀람> 짠해 짠해! <놀람> <놀람> 짠해 짠해 짠합시다 네 진짜로? 응 음. 스위치라는 그런 걸 통해서 꽃미남 3인방이건 영동에 그런 편식은... 영동이가 너가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. 어떤 거를요? 우결무새로. 저랑 우결하실래요 하면서 이제 모든 역캠분들필위치에서 여자 스트리머분들 음. 찾아가서 저랑 우결하셨나요 피타고 음. 하면 시롱! 시렁 시렁 나네 시렁! 약간 그런 느낌으로. <웃음> 준호 형 느낌 존나 없이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<웃음> 페이스톡 하네? 여보세요? <웃음> <웃음> 형 마이크 끊겨요! 형 지금 친구... 뭐? <웃음> 알파고이신가요? 넥, <웃음> 알파고이신가요? <웃음> 저 약간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? 아형 진짜 <웃음> <웃음> 시간 고지를 왜안 해줬어요? 나 그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그냥 자고 있었잖아요 <웃음> 형 지금 저희 그거 핑계라고 해야 할 거예요 형 지금 그게? 핑계예요 양재국 해명. <웃음> 근데 다들 옷이 왜 그래? 형 오늘 드레스 차려입기로 했잖아요. 형 진짜 근데 형 오늘 아, 느낌이 쇼 슈... 너무 없다 진짜 형 오늘. 형 집에 찾아. 형 집에 레고 있으세요? 레고, 레고? 밟으세요. <웃음> <웃음> 레고 밟으러? 레고? 느낌이 너무 없다. 진짜 아나저 멘토맨 입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잖아. 아 얼굴에 진짜. 얼굴에 기름 낀거 봤어 방금? 아, 나만 진짜. 봤나 혹시? 저 바르고 온것 같아 요내볼볼저 저, e r e 아 i t h them. So, Arab e m i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안주안 드신다고 하는데 저다 먹었거든요. <웃음> 너 책상 아래서 먹, 책상 아래서 몰래 야. 먹었지 계속. 그냥, 그냥 식사했어요 m not going t 아 c h e c 저 말의 뜻을 모르겠어? 저 u 수분들의 말의 뜻을 모르겠어? 너 트위치가 하고 싶어? 아 제가 어,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? 먹는 걸 보여드려야 돼. 음. 너 틀침 하고 싶어? 너 정신 안 차려? 아, 선배님 한 말씀 해주세요. <웃음> 선배님 빨리 한 마디 한 말씀 해주세요. 아 이거 내가 나서야 돼 이거? 네좀 나서주세요. 아아 시... 후배 관리 제대로 안 하냐?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나서야 돼 이거? 아 죄송합니다 야임동건야좀 이렇게 뒤에 가 있을게요 이렇게 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못 알아들어? 이거나 말 제대로 해야지 대답 제대로 해야지 넵아 이새끼 이거 그회 가까이 안 보여드려? <웃음> 이렇게 하던데 너아 선배님 어... 죄송합니다 너 그거 아, 어디서 보고 뭐 배웠야너시5 후배관리 제대로 너 그거 선배님, 어디서 죄송합니다. 배웠어? 그뭐 유튜브 먹방 아동건아 지금 너가 캠을 가렸잖아 캠을 가리고 보지면 어떡해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회를 가리면 어떡해 무슨 회야 그거 바자회야 예, 뭐야? 뭐야 운동회야 뭐야 운동회야 뭐야 지금 질문 던졌잖아 선배님이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광호회예요 광호회 강호해. 아 광호회야? 아,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... 뻥치지마! 진짜진짜뭐 선서 어? 선서? 임동곤씨 말씀하세요 아, 죄송한데 화장실... 야이슈뺄 놈아 너 화장실 갔때갈 때가! 너 대학생이 화장실 갈때 발언을 하고 가? 안돼 인마 또 5분 있다가자 여러분들 뿌잉! 아니야, 아니야. 여러분들 뿌잉 나왔거든요 다 같이 울어야 돼요 <웃음> 아 준호 형 혹시 뭐 느낌 소감 같은 거 없어요? 누군가의 기 생일을 기념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벅찬 일이다 그래가지고. 그래서 그래야 내일이 더 즐겁고 어또 내일도 어제가 될 거니까 이그